들어왔어 어 여기 은근히 수풀이 드럽게 많구나 이래서 로딩렉이 잡으잡내기 먹히나 그런 걸 네, 수도 깜짝이야. 나왔다 어디, 어디 가면 돼야 니를 직접 보고 있으면 잡렉 존나 먹는다 어? 니를 직접 보고 있으면 잡렉를 많이 먹어 진짜 어 그리고 니가 순간이동한다 아 그거 언턴드 은근 사양 높디 참고로 어, 언텀드가 생각 이상으로 높음. 이 화면, 화질을 좀 조절해보지, 안 그러면. 화질? 응. 화질을 어떻게 조절하면 됩니까? 그래픽, 설정에 그래픽에서, 뭐, 밑터 내이다 보면, 막, 이펙트 같은 거 있거든. 덴시티랑 퀄리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음. 그거 다 최저로 낮추면 된다. 시바 왜 울트라 돼 있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거다. 씨발 잘돌 들어 돌아가네. 요 위에 나온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네. 우리 무슨 난이도로 해놓은 거야 도대체? 보통 최소 보통이다 확실한 건. 어디로 와, 가야 하고 어, 그리고, 그래픽을 이렇게 쳐 올려두니까, 아 아, 내 발목. <웃음> 발목 엉진다. 나가 야야, 뒤쪽. 이쪽으로 네. 가자. 근데 뛰면 안 된다. 거기달는다 걸어도 달린다 닳기는. 여기로 가자. 어디로 가는데? 도로. 도로 따라가면 뭔가 나오겠지. 하나는 나오겠지. 아, 그건 어, 줄까? 지필, 지도는 줄까? 아니, 지도도, 지도도 처음부터 해야지. 아, 지도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응, 만들지 만들, 만들 건 아니 면을거나지 지도 만들어야 되네. 사실, 등중 하나만 갈까요저 앞에 동장 있다. 가서. 로 하자. 가서 전기톱이 나오면 참좋울려네 <웃음> 그럼 다 배버릴거다 무웅한데 어 전기없어 음... 어 골절이 나왔다 음... 야 골절이 벌써 나왔다 <웃음> 근데 뛰, 뛰면 허기 닳는다 걸어야 한다 거진, 배고, 배고파서 뛰지 말고 죽는다 걸어라. 오케이 뛰지 말고 걸어라 런닝맨 <웃음> 아 난뛸 거다 아니다 걸어야 된다 뛰어라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더 빨리 다시 고정키 든다 고정키 <웃음> 오 보인다 뒤돌아가서 보인. 가는 센스를 보여줘라 야차 있는데 차로 다 치워버려도 되겠는데 음. 일단은 한놈 두놈 세놈 뚝배기 야저수프라인 들어갈 때 조심해라 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 제 걸렸다 걸렸네 내가 어그로 끌게 난안 걸렸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수고해라. 목이 <웃음> 좀 빨리 죽죽어놔라 주워, 일단은 어딘 뭐 있는 건 죽고 있는데 있는 게 없다. 딱히 한놈 죽방으로 이겼다 내가. Contact, target for street. Enemy contact, ready to f i g h e y g e r m a n y hope you. 어? 전기 톱 주었다 미친... <웃음> 진짜 어? 씨발 와이이 어? 무기가 없다고 이씨... 끄러려나아 난... 어지마! 전... 어지마!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얻었냐면... 좀비 어? 죽이다 보니까 나왔다 어... 존나 운빨이네 응 원비 죽이다가 뭐 나오는 것들 하필 그런 게 나오냐고 그러게 나개 놀랐다 갑자기 이거 떨궈가지고 나 여기 식물에 심어놓은 열매 다 따자 어 어딨는데 밭 밭에 밭에 어? 저거 다따딸수 있어? 응그리고 먹어, 먹어야지 먹어양조장 같은 거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다. 어 이건 민간 탄약 박스. 주소. 주소 쓸 거다. 전통, <웃음> 전통 뭐 진짜. 나도 개 놀랐다. <웃음> 야, 여기에, 음, 빛 가져가라, 너. 오케이. 밭에 다땄나 아직 안 떴나? 닦긴나났다 아, 여기 옷은 입어 어니 어, 어, 어몇개 입어봤다. 언니 영주장. 어 하나 입었네. <웃음> 민간 탄약 박스. 여기 구웠고. 바지도 있는데. 나 바지만 입고 있다. 혹시 니가 화를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화 있나? 물론 나중에 생기겠지. 화살 쭈어 놓을게. 응. 음... 다 털었네. 다 털었네. 이거 타고 가자, 그럼. 연료는 조금 애매한데, 다음 역까지 가겠지. 그거, 한눈밖에 못한다. 뒤에 탈수 있잖아, 이거. 못한다. 1인승일걸. 어, 네. 되네. 와, 좋아. 근데 나 언제부터 당근이었냐? 당근이다. 여기 연료 몇퍼 있다고? 연료가 35퍼 있네. 아 그럼 충분히 쓰고 나온다. 그래, 다음 역까지는 간다, 저거. 근데 그거 앞에 헤드랜... 그타니까 나중에 빛 나오는 거 있다, 아이가. 어. 그거 이... 키면 배 엄청 많이 나간다, 기름. 기름이 아니라 배터리가 맨. 나가는 거 아니지? 어, 배터리 말고 그 연료 나간다. 어, 그것도 연료가 나가네 근데 뭐 바뀌어서 이제 뭐 하나 또 생겼더니 그건 뭔지 모르겠다 전기, 전기 게이지 있어 배터리 음. 게이지 다리 건너 너무. 음. 너무 한적한데 음. <웃음> 씨바 <씨발>, 너무 한적한데 <웃음> 음. <웃음> 와씨 다음 건 나오긴 하냐 이거 <웃음> 끝이 없네 잠깐만 저기 두갈래 길이 있는데 아닌가? 저 앞에? 두갈래네. 왼쪽 오른갈래 있다. 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뭐 나올 것 같은데? 길이 좁아진 거 보니까 뭐 나오겠다. 오른쪽 가자. 이거 왼쪽에도 뭐가 있어 저. 왼쪽에 있어. 뭐야. 응 저기 왼쪽. 아 어, 진짜? 네 아마 저기 농장? 응. 저기가 농장이고 여기는 그냥 길인가 산길인가? 몰라 일단 들어가 보자. 군부대 나오면 레전드고어 그건 레전드, 싼 레전드. 뭐야? 어 여기 방사능 방사능구역 아니냐? 어 방... 저거 너무 저거 너무 방사능구역이다. 이야 망해 일단 저 앞으로 가자. 저 터널에서 군사물품 나온다. 덜자. 근데 터널 잘 뒤져보면 약간 펠레포트 할때 쓰는 봉 같은 거 있거든. 그거 세개 모아야 되는데. 모으면 뭐가 좀? 히든 보스. 그 히든 보스 잡으려면 해야 된다. 터널 뚫자. 지구 방위군이다. 이놈 내가 죽여올게. 저놈은 내가 잡는다. 일로 와라. 에이트로 우리 가지자. 잡자. 일단, 어, 빨리, 어, 어벤저, 통이다. 어벤져, 어벤져다. 개꿀. 일단 니가 네가 쓸만한 걸 마, 마구 찾아야 되는데 여기 모자 있다 베레모다 어 베레모는 써야지 연막탄 연막탄 예으니까 모자는 버린다 야 여기 안에 막힌 건가? 못 들어가나? 아, 야 나. 모자 같은 거는 주워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나?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인대 만들어야지, 뜯어가지고. 안쓴옷같은 그렇게 써야 한다. 야, 이거 먹으니까, 자, 상하자우 바뀌었다, 열매 먹어가지고. 아, 그거, 그런, 열매 그렇다. 열매 그거 여러 개 합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런 거 문제는. 베레모 주더라 베레모. 올라가 봅시다. 오. 어, 된다 풀렸다. 군쪽계하고 스모크다 다행이다 입어라 입었다 요하네 못들어 가나보네 어벤져 라리폴더 못들어 가나보다 일단은 바지도 갈아입어가지고 좋은것으로 파란염막탐 챙기자 야 안쓰는 옷은 나중에 해체가지고붕대 만들어라 응. 난 지금 봉제 만들어놨고 잠깐만 이거 연료가 14포고 이거는 몇 포냐 잠.. 니꺼네 니 저거 음이 트럭을 내가 볼테니까 니 저거 쓸래 근데 저, 저거 십몇포밖에 안 남아서 얘도 14포밖에 없다 어벤져가 그럼 민간이 아니야 군용이지 응 어, 어디 봐봐 어 군용이 어, 내가 어벤져 군용이다 근데 니거스킨까지 있다 어, 내, 그 내가 가요? 가지고 있는 스킨 지금 야 그거 14포나 았나 연료 13 어, 그럼 같이 출발하면 뭐 비슷한 데까지 가겠다 네? 난 11포나 았네 가자, 일단 어, 도로 따라가 가자 어, 어디로 어, 연료, 연료가 없다 8난 12다 7 11 <웃음> 야, 저 직진하면 안 된다. 방사능 지역이다. 근데 방사능 지역 나중에 한번 들어가야 된다. 가야지 여기. 저기에 결... 좋은 템 많다고 들었거든. 좋은 문화니. 템 많은 게 문제 아니라 그 보스 갈때 텔레포트 봉 하나 방사능 지역에 있었던 걸 기억한다. 근데 정확히 어디지? 아, 야... 3. <웃음> 곧 배터리 끝난다. 2 1. 야야. 그다음에 그 배차시킬 거가. 아.. 굳이.. 굳이 폐차시키면.. 도구 도구 도구 타라 나갔다.. 아.. 크으... 나가버렸다.. 여로 갈래? 야 여기말고 이 안쪽 안들어가나? 그쪽 가자고 야 이거 차 놔두고 갈까 그냥 여기 어나두고 가자 잠궈놔라 일단 혹시 모르지? <웃음> 잠궜다 음.. 잘했다 그거 먹을 거 마실 거 있나니? 어.. 열매 열매 먹고 조금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그럼 근접무기는 있나? <웃음> 있지. 이게 근접 아니면 뭔데? <웃음> 아, 맞네. 나는 근접무기가 전등밖에 없어. <웃음> 이거 뭐지? 읽어볼까? 뭐지? 야, 또 마을이다. 작은 캠프네, 이거는. 아이가, 이건 판자촌이다. 캠프 털어야 된다 와, 왈 말실 게없어 없을... 바람, 어 자전거다. 쥐바 왈왈이다. 알려줘요. 어디 있어? 야 뒤로 뒤로. 야나 나한테 다가와. 니한테 돌아간다. 내가 저거 죽일게. 이겼다. 음... <웃음> 뒤를... 야이 전동 자전거 있는데 이거 타자. 어 전동 맞나 근데? 응. 음. 한 개가 두 개가 한 개래. 일단 집부터 도와 아, 자전거는 이거 잘 챙겨놔라. 저거는 그거 안 든다. 전기 안 든다 그가 어. 어? 도끼다. 나이스. 그냥 도끼는 건축용으로 써야 한다. 음. 챙겨놔줘 그럼. 톱이나 망치랑 도끼 같은 거는 챙겨놔줘. 근데 톱 같은 건 나중에 그냥 야 또. 야또 있다. 왈왈이. 왈왈이. 여 집에 있다, 여 집에 있다. 아침 아, 오셨네. 뭐, 전기톱에 스치면 죽네. 아, 근데 내가 좀 많이 써서 78%다. 퍼 나중에, 그 수리는, 그거 수리하려면 그거 필요한가? 어, 터치. 아, 터치, 토치... 터치 필요 없지 않나, 걔는? 전기톱 아껴 써야 되니까. 월월이 나올때만 쓰죠 아니면 은뭐 존나 족같은 놈이 나올때라도 염산 나올때 니네 총을 써야된다 그렇지 염산 근데 염산은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조지면 된다 네, 오 100퍼짜리 물 나왔다 오 꿀. 하늘이야 어야 야. 지도 나왔다 굿그네가 그 참으라라 지도 나왔다 이제 GPS 높게 어 GPS는 뭐 군지역 나와야 간다 얘가 오케이 톱. 오 나이스 17퍼긴 해도 나이퍼 도더굿 고... 여기 사, 어, 상의는 이지 어? 어느 거? 상의 상의? 어입고 있다 그군 지역에서 뜯은 거 하나 입고 있다 어이 지도 하나 또 있네 오 개꿀 왜 이렇게 초반 운전냐 이거 아 저기 어디지 가야되지 민회니 있고 베를린가자 베를린? 가자. 베를린? 맨, 오! 가방이다 나이스 조끼 입어라 이거 가방으로 줬다 85포짜리 물 85포도 물인 생물이면 아주 괜찮죠 어 생물이잖아 어아니나 근접무기 뭐? 이거 대체용을 하나 찾아야 된다. 나는 지금 나이프 들고 있어서, 버튼, 어? 이거 버터플라인가? 시칼이다. 시칼 좋죠. 버터플라인은 막 그거 들때 그거 모션이 있다, 이거. 어, 모션이 참 좋아요. 어, 우산이다. <웃음> 어? 우산 설치가. 킹스터키. 야, 킹스터키다. 뭔데? 마스터 기산탄촌 굿, 쌉굿, <웃음> 개굿. <개군. 웃음> 아 너무 운이 좋은데 불안하다 이거는. 나중에 죽겠다. <웃음> 근데 이따 이 이상한 열매를 먹고 미쳐야겠다. 그거는 저도 줄수있요 잠시만요. 야 여기 맵이 또 있네. 여기 여기다 떨굴게세 개. 아, 가방이 있으니까 훨씬 많이 들어간다 안에 아... 어. 야 이거 다무라 여기 초록색깔 있지? 녹색깔 내 앞에 어, 잠깐만 여기 아이템표 정리할게 잠깐 야, 파라솔 놔둘까 그대로? 파라솔? 어, 어. 그리고 야, 니 도끼 하나 들래? 도끼? 니, 어. 니, 니, 니가 지는 게낫잖아 하나 더 있다, 나는 조금 <웃음> 어, 하나더더 갖자 나무별 때 쓰자 여기 녹색깔 세개 쪼어리 자 이제 힐팩을 좀 만들어볼까요? 음, 자전거 한번 써볼래 그리고 저 어디냐? 야 자전거는 절대 배치하면 안 되겠다 쓸모가 많다 야니 지도 하나 있지? 응 음. 하나 더 있나? 어하나더 어, 있었는데 하나 폐기했다 곧 종이장으로 만들어 종이장으로 만들었다 야 이거 그냥 이 열매 내가 챙겨둘게 지금 먹어야 하는데 먹어라 한좀 먹어야 한다 두개 줄게 야 이거 참고로 맨 열매 두 개를 합하면은 부작용 없는 열매 하나 된다 어 진짜 어 그거를 그대로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아주 맛있게 그럼 농장에 있는 게 낫겠는 차라리 근데 어떤 주기로 자라나는지 모르니까 그건 무지. 어 당근이 있는 것 같다 어 있다 부정한 게 예, 상추도 있고 야, 또 도끼있다 당근 하나 먹어도 되나? 야, 아이템이 다시 리스폰 됐다 응. 다 리스폰 됐네 초코바 62% 오케이 마침 조끼가 없었으니까 조끼 리 먹어볼까? 좋군 야, 전등 같은 거 혹시나 해서 주워놀리 아야 토마토는 심는게 낫지 씨앗으로 만들어서 어 심어야지 그런건 근데 100%나 50% 이상이면 괜찮다 다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상관이없이 30%라서 씨앗으로 만들었다 아 그럼 50% 이하는 무조건 씨앗이 야 아이템이 또 그새 리젠됐어 왜 이래 빠르지? 야야 씨. 기종기도 리젠됐다 야저노색깔 텐트 옆에 그거 있다 기는 새끼 있다 저기 있다 기는 새끼 건들지 마라 기왕 <웃음> 이면오씨또 있다 오씨또 있네 가져 Uh, no. 어, no. 죽였다. 어, 마스터키 산탄, 산탄 탄약이다. 나이스. 난저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벗어나야겠어. 나도 같이 갑시다. 안 되겠어요. 야, 어? 자전거 두명탈수 있나? 몰라? 오, 클릭하면 해볼까? 타봐. F 눌러봐봐. 안 되네. 1인용이네. 역시 1인용이네. 써도 됩니까? <웃음> 야, 속,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막 빠를 것 같진 않다, 어, 아, 생각보다 는 빠르다. 걷는 것보다 안 빠르다. 그렇네. <웃음> 근데 <웃음> 그럼... 뛰는 것보다 느리다. 그럼 니가, 이거, 몰고 가자. 몰고 다니자, 얘는. 어. 아니면, 자전거 하나 더 꺼내줘. 아니, 그냥 가... 가자. 꺼내, 꺼내면 안 된다. 꺼내면 부숴버릴 거다, 그거. 폐차시킬래, <웃음> 심심한데, 하나만. <웃음> 아니, 하지마. 열린, 열려가 아니라, 그, 그거 아깝다. 근데 저 오토바이가 아. 확실히 더 낫긴 낫다. 연비가 안 좋지만. 아, 트럭. 속도가 좋으니까. 트럭 락 풀어줄까? 네가 그거 탈 거면 락 풀어야지. 락 풀어놓을게, 이거. 락 풀었다. 아이 연료 이거밖에 없는데 금방 다될건다될 건데 어 그럼 자전거 버릴게 자전거 타라 자전거 타면 배고픔 달라나 그럴 수도 있고 이, 이거 탈래 니가 와와와야 이거 타라니 자전거 어 어야 잠겨있는데 어떡하사하는건데 그러니까. 웃으라고 <웃음> 아님 니 트럭 탈래? 트럭 타도 얼마 못간다 이거 일단 갈때까지만 가보자 그거 자동차류는 이상하게 턴같은거 안하면 연료가 덜 닿는거 같아 음. 어 트럭 연비가 좋네 너무 빨라 야 트럭 연비가 너무 좋다 모르야 음. 자전거 아, 안 좋긴 안 좋다 야 응? 야 니가 안 보여 야 응? 어 이거 우리 다모른거 같은데 빠냥 진짜 잠깐만 지도를 보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펄스 나오는데? 감옥 나온다 어 맞다 감옥, 감옥 나왔다가 관... 위쪽으로 가면 민회 니 있거든. 어. 거기 거기 갔다가 그렇게 해서 갈자. 근데 이거 그저중간에 c 로 시작한 저 마을 가면 안 된다. 저기 그거 지역이다. 아, 방 갔다 해, 이거. 그 앞에 지나갔다. 어. 어? 끝났다. 연료 끝났다. 야 자전거로 그거 따라잡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웃음> 안 좋은 점이다. 연료가 안 달지만. 그래도 걷는 것 보단 빠르단 게 어디야? 그런가? 아, 템 정리 잠깐 해야겠다. 와. 왔어. 껌마. 템 정리하고 있다. 아 다른 총이 안 뜨니까 이건 쓰이도그런아 자전거도 두명탈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사기지저금 <웃음> 응. 느린 거 빼면 자전거 하나 더 찾자 기왕이면 자전거가 있는 게 좋지 사도 되나? 달래? <웃음> 아니? 혹시 싸도 되나? 안돼. 아까워. <웃음> 근데 그거 시프트 누르면 빨라지나? 아니요. 그런 거 없나? 최대 속도가 30km/h. 시속 30. 30km. 걷는 거면 말가 걷는 거? 이거 한반 정도 될거 같은데. 두벅두벅 두벅. <웃음> 확시히 차가 좋다. 어 잠깐만, 안 봤다 경험치 찍자. 두벅두벅. 두벅. 아야, 에이, 부수지 마. 네. <웃음> 어, 근데 안 달았다. 83%다, 그대로. 주먹으로 후려가니까 별로 효과가 안 나오네. 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자전거타고 어.. 전 어벤져가 있어요 <웃음> 위험하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 마을은 그 방사능 지역이고 음. 일단 감옥 들렀다 갈래? 감옥 들렀다 가야지 지금 먹을 거 필요하다 당장 그,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민회니이다 아 그렇네 산길 따라서 산길이 맞나저 그건데 아니다 저는 길 아닌데, 따라서 가면 민해는 가면, 다른 건데 길 따라서 가면 감옥이고 베를린 산, 산으로 가야 한다 베를린은 들러야 되는데 베를린 음. 베를린은 물 건너야 한다 <웃음>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민해는가야지어 민해 맞네 <웃음> 야 여기서는 뭐 나오는지 알고 있나? 뭔데? 어.. 마스터키 라던가 혹은 뭐 그냥 뚝배기 깨는 그런 도구가 나온다 빠루 같은 것도 나올걸? 여기 어.. 그리고 뭐.. 호크하운드 그런 것도 나올 수있있지응온빨이다결국에 음. 뭐가 나올지다온빨이다뭐 어, 니는 시바 시작부터 어? 경찰차 있다 어 경찰차 있으면 주변에 음, 경찰 무기 나올 수도 있다 민간무기 같은 거 애초에 여기는 민간무기 잘 나온다 이런 데는 와야 이거 오. 주워서 야 그리고 나물먹물 가서 물 마셔야 될것 같아 찬냥우유 상자는 오개물 마실까 이거 85% 마셔라 나 한두 개 정도 괜찮겠지 마셔라 그 다음에 민간 무기 정도 나와주겠지 뚝배기 깨러 간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몸 말고, 이씨발, 제발. 오와 깜짝이야. 어? 주소? 뭔데, 이거? 아, 이거 샷건이다. 어, 샷건 내 좋아하는 건데. 내가 제일 잘 쓰는 거. 네가 주웠네. 내가 준게 아니라. 나중에. 위에는 없다 뭐 아무것도 없나 내려갑시다 어 없어 어이씨 그냥 떨어지지 뻔했다 음, 골절이야 계서 계속 골절 <웃음> 아 참고로 아까 그거 폭동 진압샷건인가 아마 그런 이름인 걸로 알고 있잖아이 경찰차는 타라 21포나 있네 언젠가 는 쓰겠지 경찰 무전기다 어? 경찰 민간 탄약 박스 오케이 쪼꼬바 53% 쪼꼬바 53%짜리 1% 더 있으면 더 주받은 쪼꼬바였다 <웃음> 일단 나는 물 한잔 마셔야겠다 어 마셔라 여기도 있다 탄창 11개 주세요 뭐야 감옥키다. 야, 저거 안 죽이나. <웃음> 씨발, 존나 무섭네, 저기. 내가 죽을까? <웃음> 깜짝이야. 사망, 임종시켰다. 야, 오암마다. 어? 니가 질래? 니가 질라 오암마 필요 없어? 오암마 공통 밀어가지고 별로다. 별... 별... 대가리 찍는 게 전혀 좋은데. 여기를 싹 털면 아마 민간무기 이런 어? 건, 여기. 100% 감자. 저관지 탑도 털어봤나? 아니, 요 앞에 안 털었다. 일단. 경찰색이 뚝배기를 개줍니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같는 아씨 옷 말고 좀 곤충같은 제대로 된것 좀 넣어라 제발 어떻게 경찰을 지금 몇번을 잡았는데 도기 안나오냐 음참 일단 망치를 음. 팩을만듭다 감옥 들어가볼래? 감옥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털어야지. 들어가 봅시다. 입구 어딨냐? 입구는 정면쪽에 있을걸? 그깐만나 열매 하나만 더 먹고 가자. 난물 마셔도 수분은 거의 필요 없다. 이게 48포나 있다. 약간 열매 안전하지 않아도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아깝다 이거. 아! 골절 <웃음> 잘못 뛰었더니 골절 났다 괜찮나 너? 괜찮다 사람이 다행이네 아씨 근데 이거 점프가 안된다면참좋같네자 입구 어디죠 정문 아니? 니네 지금 어디냐? 여기 아, 여기네. 열었다. 여기다, 여기. 야, 서슬 어두워진다. 와, 큰일 날뻔 했다. 야, 재수 개 많다, 아네. 아야. 뒤로 빠져라, 그러네 야, 나 죽겠다. 뒤로 빠져라. 아니, 나 죽었다. 어, 왜 죽어? 어, 난 임종이다. 왜 죽었냐? 어, 그거, 애들한테 물어 뜯겨서. 와. 또. 나시안 시한부... 제수복 은근히 튼튼하다. 나 시한부 인생이다. 이건 뭐 어떻게 집어오자 야 A 왼쪽에 있는 A돈 그건데 불 좀비 있는데 시작부터 그거 총으로 쏴 뿌라 야 좀비 있네 저왜 나야 왜 나냐고 이 씨벌 죽어라 야 어둡다 너무 야, 슬슬 밤인데 나갈까, 그냥? 여기 좀비 스팟인데. <웃음> 조금만 더 털어볼까? 아, 근데 경찰은몇 명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나와? 경찰 무기가 왜안 나와? 우와, 산성이다. 빠져나가자. <웃음> 야, 위층에도 별거 없다. 옷밖에 없다. 나온다. 응. 뭐템 정리하고 있나? 응. 아 맞다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어쨌냐나 후레쉬가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버리고 왔나? 옆에 있겠지 어 여기 있네 찾았다니 다행이네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동 뭐 없다고? 젠동 응 뭐가 없어? 이동 도뭐 없다고? 2층에도 뭐 없다고? 뭐 없지? 어 이동 2층에도 그거밖에 없더라. 오 밖에 없더라 좀뭐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나가자. 또 어. 경찰서 갈 거지? 야, 초콜릿밥 50은, 50% 넘는 거를 왜 버려뒀냐? 그러게. 아, 나 챙겨놨는데 하나 더 스폰 됐나본데. 그런가? 여기선 스폰 안 되는데? 그건 그런가? 어, 여기선 스폰 안 된다. 여기 뭐 이상한 지역 찾았다. 뭔데? 옥상. 옥상? 나도 옥상 가봤다 옥상에 뭐없지 어... 옥상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어? 야, 야 여기 탄약총 있는데 박스 있는데 아 그럼 먹으러 야 근데 뛰어내려야 된다 군용이냐 민간이냐 아마 민간이겠는데 민간인것 같다 나갈게 아 이제 슬쩍 저거 깨고 있으면 되나? 탕탕. 야야 <웃음> 야, 내가 네거 깨면 니는차 네 터진다. <웃음> 타적, 타고 가자, 가자. 저가 어디 안 가나? 응 음, 가야지. 컨택 다이버 스트리트. 아 이것도 근용 탄양이야? 와.. 근용 쉘이야 이것도? 좀.. 좀 너무한데? 아.. 나이프 스슬 수리를 맡겨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데 어.. 갑시다 리로드. 니 어디 갔냐? 니 앞에 여기 있다 야 그거 민헨에서 만날래 민헨? 차 타고 이 숲을 돌파해야 하나? <웃음> 음, 이숲 돌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응 음, 다행히 다리 힘이 좋아서 다행이다 얘가 나는 이 차로 밤에 나가야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앞그 랜턴 켜면 되잖아 아 랜턴을 켜도 지형이 똑같아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아. 아민네갈 나... 거면 걸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 이 정도는 진짜? 아 교... 일단은 갈수 있는 데까지 가야겠다 나 교교에서 넘어왔다 일단 오 나는 거의 다 넘어온 것 같다 어딘데? 민네보다 앞서 있는 도로 오케이 그 다리 쪽에 있는 도로가 음뺑 돌아서 가게 아니 가로질러서 도착했다. 미 니넨 도착했다. 아 도착했다. 아씨 드디어 도로를 밟았는데 차가 너무 개판이다. 도착했다 니넨. 난이 봤다. 이 경찰차다. 아 진짜 민간, 민간 무기 하나도 안 떠져. 너무한 거 해가지고. 나도 후레이시로 애들 패야 될것 같다.